작전주의 비밀입니다. 주식에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올려드립니다. 좀 오래된 자료긴 합니다만 약간의 변이는 있어도 비슷한 식의 작전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전의 고점에 삐끼 뉴스가 나옵니다. 이와 별도로 제가 볼때 일부 작전 세력들은 원장님이나 사장님 같은 재력가들에게 손을 뻗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데 자기 병원 원장님이 예전에 어느 종목을 사라 하더라 했답니다. 제약회사였다고 합니다. 손실은 보전해주겠다면서 무조건 매수해라. 결국 마이너스 50% 당하고 진짜로 그 원장님이 손실은 보전해 줬다고 하더군요. 특히 작전주가 제약이나 바이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때 세력들은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작전 세력들이 병원 원장에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작전에서 주가 올릴 때 정보를 줍니다. 5 0든1 0 0든 먹게 해줍니다. 한번 혹은 두번 정도. 그렇게 정보를 줍니다. 작게 한번 투자할 때겠죠. 그러고는 50%, 100% 수익이 나고 나면 그 정보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될때 이미 올라간 종목, 이미 두세배 올린 종목을 추천하거나 먼지시 흘립니다. xx 바이오 임상승인된다는데요. 최소 두배 갈것 같은데, 다섯배 갈 거란 얘기도 있고. 원장님 두번 정도 먹고 나면 눈 뒤집히죠. 예전에는 한 3천만 원 들어가서 3천 정도 먹었는데. 이제 눈 뒤집히고 나면 5억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동료 이사들한테 마구 추천하고 자기 가족지인 친척 안봐도 비디오죠 그런 소문은 소리없이 퍼져나갑니다 이미 3배 오른 종목에 그렇게 매수세가 몰리면 기존 작전세력들은 무리없이 3배 견인하고 유익 빠져나갑니다 작전세력에 있어서 문제는 나중에 올린 다음에 사줄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최대 관건입니다 5배 올리고 10배 올리고 그건 쉽습니다. 사채 빌려서도 할수 있고 단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10배 올랐을 때 받아줄 주체가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접했던 자료들입니다. 일리 있고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죠. 일부에 왜 쪽박 펀드가 나오느냐.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작전주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액당 정해진 사례비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그래서 펀드 투자가 장땡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실적 좋은 종목을 직접 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전의 패턴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다단계식 급등주가 있는 시절도 있었죠. 정확히 다단계처럼 돈을 끌어모아서 이틀마다 올린 후몇 프로씩 돌려주는 그런 급등주가 있었죠. 정말로 정말로 위험천만한 곳이 지식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사려는 주식이 그간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는 행위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절대 절대 여러분의 티같은 돈, 누군가에헉해서다 날리는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작전주 비밀을 파헤친다. 주식의 가격이 형성되는 데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 기업의 수익가치, 내재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여건, 경제환경 등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격이 형성됩니다만 그중 가장 저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급이라 불리우는 가격결정 모형입니다. 수급이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사고자 하는 이와 팔고자 하는 이 간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싸게 주고라도 사고자 한다면 주가는 오르게 되며 반대의 경우 주가는 내린다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작전이란 것은 특성세력의 주가관리에 의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수급을 이용하는 게 됩니다. 즉 유통 물량의 확보에 따른 완급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작전에는 통상 증권사, 전 현직 직원, 펀드 매니저, 회계사, 증권 분석가 등 곳곳의 전문가가 동원됩니다. 시세 조종 혐의를 추적하는 감리 시스템이나 당국의 눈길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가짜 주문도 적당히 내야 하는 등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전꾼들은 소위 결속과 기밀 유지가 생명인 만큼 대개 혈연 지연, 학연이나 같은 직장 출신 등의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명동쪽, 페일란밸리 압구정파 서울의 모상구, 서울모대항 모학범 모증권 모창구 등이 거론되고는 하는 것이지요. 예전만 해도 40대 증권사 지점장이 주축인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증권사 경력 5회4 0년 정도인 30대 증권사과 차장이 작전의 주역입니다. 업계에서는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을 주포라 부르며 그 밑에 증권사, 전, 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브로커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설팀 들로 구성된 경우도 솔솔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이들은 오랜 안매을 이용해 믿을만한 멤버를 모으게 됩니다. 펀드메이저 회계사, 증권 분석가를 포섭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대주주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환원기에는 대부분의 군들이 100%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고 보면. 포스닥의 대상승과 대하락 파동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증시구조가 대세하락구조에 놓일수록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지만 이때에 오히려 경험 많은 군들이 팔개를 치게 됩니다. 전주는 주포와 한라인을 갖고 있는 사채업자, 큰손, 금고 등 유동자금 확보가 용이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작전팀원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특징이며 주포와 연계말을 갖고 현금만을 이용합니다. 이는 금융실명제를 피해가기 위해서이며 이른바 현금만을 운반하는 가방맨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통상투자클럽, 벤처캐피탈과 같은 유사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인터넷증권사이트 또는 증권서비스업체 등을 만들거나 결탁하여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흘리기도 합니다. 펀드미즈는 대개 코스닥 등록 직후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통상 다섯 명 안팎이 참여하며 큰 펀드를 운영하는각 기관의 대표 선수들이 포함된다는 게 업계의 통설입니다. 1만 5천 주매입에 2억 원 정도 커미션을 현금으로 받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때로는 현금 대신 코스닥 등록 전에 주식으로 받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세종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작전에서 7명의 펀드매니저가 구속되자 미꾸라지가 전체 개울물을 흐린다고 붕괴하는 펀드매니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는 자조석인 소리도 만만치 않아 증권기의 불공정 거래가 퍼져 있음을 짐작해 하는 일입니다. 일부 부도덕한 회계사도 작전에 끼어듭니다. 이들은 코스닥 등록 전에 어설픈 벤처기업을 회계장 부상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탈바꿈시키며 감사수수료로 현금 대신 주식을 받고 한 배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코스닥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역시 회계장부의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오래전 서울 대일안로투자플럽이 배포한 에이사 투자설명의 자료를 검토한 한 회계사는 껍데기에 불과한 재무제표를 회계사가 그럴듯하게 매만졌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모 신문사에서도 비스비율이 우량한 오금고를 알고 보니 불법대출 등 부실투성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증시 분석가가 가담해 작전주에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며 보고서 한편에 2천만에서 3천만원의 사례금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른바 띄워주고 받아 먹고 팔길를 띄워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소한 대주주의 묵시적 동의 없이는 작전이 어렵다 대주주도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작전군이 코스닥 등록 전에 주식을 나눠갖고 등록 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주주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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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차례 출연 거리다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일반 투자자들이 가세하면 작전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고 그래도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물량 정리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기미를 보이면 구미들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상승세를 유지해 놓는 것은 기본이고 자금 능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전거래, 기관가당, 급락후 재수습 등 모종의 방법을 통해 거래량을 늘리며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가 예상으로 덜 모이거나 주가가 당초 스케줄대로 오르지 않을 때는 펀드매니저를 동원하는데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한편 마지막 단계에서 털지 못한 물량은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설거지와 이익분배 펀드매니저의 협조를 얻어 매집했던 물량을 무난히 털고 나면 이익분배를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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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유카운측을 말하고는 합니다. 차트를 볼때 혹은 주가를 분석할 때외그가를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면 이후 주가는 상승추세가 좀더 이어지는데 왜그런걸까 하는 의무를 붙이고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주식투자를 해온 것보다 1년을 투자해도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추어지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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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금의 30% 정도로 매집 완료. 4단계 2차 매집 단계로 정보를 본격적으로 유출하며 30% 정도의 추가자금 투입. 5단계 매도준비 단계로 추가세력 유입 입병선 버리기. 6단계 매도준비 단계로 일반인들의 매수세가 가담되며 분할 매도를 시작한다. 7단계 배량거래를 일으키며 물량을 털어내는 국면. 상투로 불리우며 장중급등락과 호화조정. 호가공백과 대량 매물가라 두기를 통해 매도 매집시세분 출국면의 주가와 거래량 취 4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 동안 장기 하락이 마감된 바닥권 종목을 기준으로 주거름이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물량을 매집합니다 이때 일반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 손을 놓거나 매집 물량을 다시 매물화 시키면서 매수가담을 불가하도록 만드는 것이 초기 매집의 요점이 됩니다 물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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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열로 전환된 주가를 1차-2차-3차에 다시 다시 걸쳐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때 5일선-21선-61선을 다시 다시 활용하며 2차에서 3차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21선을 분괴한후 61선에서 마지막 대상승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국면에서는 사전을 준비한 재료가 실적재료, 외자유치, 신기술개발, 액면 분할 등 시장의 공공연하이 유포되며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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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가 매입한 주식은 다가 받아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매일 1만주 정도씩 주고받고를 하면 결국 가는 100만주를 다 처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40만주, 나는 20만주 정도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마치 오재미를 서로 주고받는 듯한 매매 양상이어서 통상증권가에서는 오재미 작전이라 불립니다. 이러한 매매가 반복되면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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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누가 돈 되는 정보를 남에게 알려 줄 것이며 쉽게 떠나 주겠습니까? 결국 증시 고수들의 대응 방안은 여기에 있으며 세력을 역이용하며 그들과 흐름을 같이 할줄 아는 지혜 역시 님들에게 달려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조작 사건이 발표된 후 서울 시내 한 다방에서 이른바 작전에 참여했던 한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5000원짜리 주식을 7만 원에 대대대대 그올렸다는이 사람은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은 종목만을 골라 작전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세조작 사채업자 인터넷 주잘나갈 때 소형주 소에받았죠 개미들이 관심없는 틈을 타 저가에 꾸준히 매집했습니다. 3개월 걸려 작업했는데 2월 코스닥 시장 화랑 보일 때 조용히 편하지 않게 올렸습니다. 기자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지금도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에도 작전이 진행중인 종목을 과감히 드러내놓습니다 사채업자 이것은 현재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들어온 것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3일 띄우고 이틀 쉬었다. 이일 띄우고 쉬었다 띄운 것은 작전 세력이 아니면 못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시세 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100여 건 특히 신규등록 종목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작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적 취재 이것이 작전이다. 기자 취지팀은 한때 주가 조작을 했다는 증권사 지점장과 사채업자를 함께 만났습니다. 이들은 적자는 증권사 지점장들이 사채업자와 손잡고 한두 번쯤 작전에 나선다고 단언하고 주가 조작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증권사 지점장 돈만 있으면 다 작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가 좋아 내가 주식 산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원짜리 50만주 100만주 쌓아봐요. 누가 팔겠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기자 작전에는 돈을 대는 사채업자와 증권사 직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사회서 운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이벤트팀이 가담해 철저한 각본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증권사 직원 작전세력이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올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1에서 이달 합숙훈련까지 합니다. 프로젝트를 완전히 만들죠. 이리 것이 작전종목 기자 그렇다면 작전 대상은 어떤 종목일까? 작전 세력들은 자본금이 적고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비교적 덜한 주식을 고릅니다. 자본금이 적으면 주식이 많지 않아 적은 돈으로 어렵지 않게 사모을 수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적으면 비교적 조용하게 작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채업자 유통 물량이 적은 회사를 찾죠. 모든 주식은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하니까 통상적인 이야기로 물건의 실을 말리죠. 기자 보통 5 0에4 0 0억원이 투입돼 2에서 3개월에 걸쳐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기 때문에 매집 단계 주가 그래프는 대부분 바닥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허맷수로 주가 올린다. 기자, 작전 세력들은 유통 주식의 20% 정도를 사모으면 바로 주가 올리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한꺼번에 대량의 사자 주문을 내는 이른바 허수 주문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매집한 주식은 내놓지 않은 채 몇십만조를 한꺼번에 사자고 주문하면 주가는 크게 오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달에 동안 5에서 6배 이상 올려놓습니다.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함께 사기 때문에 이들은 몇차례 주가를 폭락시켜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냅니다. 사채업자 작전세력들은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죠. 개미들이 버린 물량을 꾸준히 사모은 뒤 재료를 터뜨린 후 올리죠. 3매수천천 리포트를 활용한다. 기자. 주가가 목표치까지 오르면 작전 세력들은 애널리스트로 하여금 투자 유망 종목이니 적정 가격이 얼마니 하는 리포트를 내놓게 해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그럴듯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종목 추천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호제를 발표하고 대량 매도한다. 기자 작전 세력은 충분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판단하면 주식 처분에 들어갑니다. 이때 해당 기업의 대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기술 개발이나 외자 유치 계획과 같은 재료를 공시 등을 통해 발표합니다. 회사 측의 발표 내용을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사자에 나설 때 작전 세력들은 물량을 처분하고 빠져나옵니다. 증권사 직원 회사 측에서 적절하게 공시해 기업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하고 외자도 입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장단만 척척 맞춰주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력은 물량을 줄여나가죠. 기자 특히 작전에 동원되는 재료 가운데는 물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니, 세제가 필요 없는 세탁기와 같은 꿈같은 내용도 많습니다. 오 펀드 매니저들이 부량 받아준다. 기자, 또 펀드 매니저들은 작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력들이 파는 주식을 사들여 이들이 완전히 물량을 다 털고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종 하이테크의 경우처럼 펀드 매니저들은 만주 정도를 사는데 사례비로 이래서 예약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채업자. 펀드 매니저들도 돈 앞에 장사 어디 있어요. 만주 사는데 1억 준다는데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고객 돈인데. 기자. 특히 예전까지만 해도 연금과 기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작전주를 마구 사들여 결국 연기금 고갈의 원인이 됐다고 이들은 주장해서치요증권사 직원 예전에는 연기금이 밥이었죠. 거기에 물량을 떠넘기면 성공이다 했어요. 그러니 연기금이 바닥났다는 얘기 나오죠. 기자 이러한 작전 수법은 자본금이 적고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분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코스닥 시장에서 잘 먹여 들고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이처럼 활개를 치는 데는 처음부터 이른바 대박 종목만 찾는 개인 투자가들의 잘못된 투자 행태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은 이러한 투기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증권 리서치 센터 부장 일반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볼때 상승의 8에서 구분 능선에서 뒤늦게 동참했다가 10% 정도 먹었다고 좋아하는 순간 잠시고 주가가 망가지고 제대로 주식을 팔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손실로 귀결되는 모양을 볼수 있다. 기자 때문에 투신, 증권사 등의 투자 전략팀에겐 특정 종목이 작전에 걸려있지 않은지를 가리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전 주식을 잘못 썼다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작전 세력의 시세 조작은 코스닥 등록 예정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채 시장의 전주들은 코스닥 등록 예정 벤처 기업에 투자한 뒤 공모가를 턱없이 올립니다. 또 등록 후에는 물량을 조절해 많게는 20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게 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채 업자, 장외에서 낮게 받아서 대주주 기관과 결탁하죠. 예를 들어 만원의 공모가가 형성되면 3만원까지 올 테니까 합니다. 그때 서로 매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기자. 코스닥 등록 기업이 등록 후 일정 기간 큰 폭으로 오르다. 어느 순간 하락세를 타면서 폭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작전 세력이 이처럼 이 종목 저 종목을 넘나들며 시세를 마음대로 조작하는데도 이를 단속할 수는 과연 없는 것일까. 증권업협회의 감리부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 거래 내역을 감시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가려냅니다. 높취. 몇 분이 지켜봅니까? 다섯 명 5명 정도입니다. 다섯 명이몇 종목 지켜봅니까? 각각 100종목씩 지켜봅니다. 기자. 이렇듯 고작 한 명의 직원이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100종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겉합킷이 감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종목도 많지만 그나마 자동검색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높취. 화수 주문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검색됩니까? 자동 검색 안되고 살펴보다 심한 경우 세부적으로 봅니다. 기자 작전 세력들의 시세 조작 기법이 날로 진흥화되는 반면 감시 시스템은 낙후돼 있어 작전 세력들에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작전 세력들은 주가 조작이 활개를 치는데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데 대해 당국과 세력과의 어떤 결탁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또 주가 조작이 드러나 당국이 조사를 하면서도 시장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대대적인 조사는 없다며 애써 단속 의지를 감추는 것도 작전 세력을 뿌리 뽑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국장 우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작전 세력을 없애려고 애는 쓰는데 특별한 묘수 없고 우리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기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과감한 단속만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증권연구원 원장, 불공정 거래가 나타났을 때 수사당국, 감독당국에서는 단기 시장 충격에 걱정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장의 거리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의 집행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작전 세력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애널스톡 대표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당하고만 있는 흐름 자체가 이미 조성돼 있고 여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힘을 모으고 소송에 공동 대응하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작전주의 비밀을 끝마치며 증시 역사는 군들의 작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전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증시에 악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작전은 주가의 자리 과정의 일부분이기도 하나 대부분 중기적 반복 상승보다는 단기 상승형이 많아 피해자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나쁜 인식으로 기억되어 있다. 최근 새로운 각도의 기업평가 기법이 적용이 활발해지며 중기적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있으며 경기 흐름을 선행하는 예리한 정보 지표군으로 특정 계열이나 업종의 상승이나 매집을 두고 판단하기도 한다. 끊임없는 매집과 시세 상승을 작전으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작전 세력 역시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다. 인간의 집단이기에 의리와 배신, 탐욕과 시기로 울묵조있기는 어느 곳이나 다를 바 없다. 작전꾼들의 생리와 습성을 약간이나마 탐구해보며 재테크에 임하는 일반 대중의 투자관 정립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